너무 좋아 아, 아메리카노 가게 보여줄게요 아니 당장 에 근데 내일 계획이 없는데 어떡하냐. 내일은 뭐하지? 근데 조금 이게 힘들긴 했는가? 아, 오늘 이것도 했고 뭐.. 원숭이섬을 가기도 그렇고 저는 뭐 핸드폰 뺏어간다든가? 뭐, 못찾는데 뭐.. 그냥 전화받을 줄을 모르잖아. 이것도 이래서 사람들이 무인행각무인행각 거기를 당일치기로 하루씩 섞는다보요 여기서 사박을 있으면 할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오토바이라도 한번 빌리면 뭐 어디 왔다갔다 뭐 하겠는데 괜이또 불안하니까 나 여기 운전방식 보고나서 난 기겁으로 해가지고 난 안될 것 같아 아니 밤에 재밌게 놀라고 해도 어제 털린 기억 때문에 나 진짜 불안해서 못 놀겠다니까 아까 한인들 스노클링 하면서 도밥 먹을 때 내가 물어봤는데 놀라더라 아니 그럴 일이 별로 없나봐 근데 나만 이래나 아마 나만, 나만 이거 벌려면 일안들라나 아. 찾았다 여기 반미가 그랩에서 이래도 배달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 몰랐는데 기가 막히대 먹어봐야지 거기서 먹고 오려고 했는데 여기는 테이크아웃 전문이더라고 그릴드 포크를 추천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나도 이거 시켰어 양이 좀 실해요 맛있겠다 나트랑 도깨비, 다낭 뭐 도깨비에서 도깨비 그, 그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회원이면 뭐 특별 할인을 또해준대이 가게는 할인을 받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천원인 거야 이게 천원이에요 천원 음, 잘 참고하셔서 드시죠 저는 숙소에 들어와서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습하고 일단은 조금 이거 먹고 맥주 마시면서, 저, 저, 밀린 그 한국인 문화 공부 좀 하고, 네. 바람 좀 쐬다가, 에어컨 바람 좀 쐬다가, 다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이 부부젤라를 어디서 샀나봐 와 진짜 너무 시끄럽네 벌써 지금 9시인데 저 뒤에 따라오는 지금 쳐다보는 할아버지가 그 그놈의 붐붐할아버지야 아 진짜 증나 죽겠어 맨날 우리 숙소 앞에만 있어 건들지마 나좀 제발 영상 키니까 그나마 좀 떨어져 있네 아 열받아 근데 확실히 오늘 몸 많이 썼더니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한인식당 리스그릴이라고 거기 한번 가봤다가 어 오늘은 뭐 시끄러운데 안 가고 그냥 바로 숙소 들어가서 자려고 넷플릭스나 좀 보다가 그러든가 그렇게 합시다 축구라도 했나 싶었던 게 진짜였어 축구를 해서 지금 메달을 받는 것 같은데 얘네봐 얘네, 얘네 복주 뛴다니까 응. 여기 보면은 뭐 메달 수여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리그리스인데 닫았어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스노클링 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 거리에 한, 한인 가게도 오늘부터 오픈 거의 다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일부러 와본 건데 완전 현지인들 집인데? 아, 깜짝이야 아 살짝 무서워 난 너무 어두워 아 근데 확실히 약간 부촌 느낌이다 아 근데 완전히 방향 잘못 잡았네 우리 숙소랑은 그니까 그 시끄럽고 막 그런 번화가랑은 완전 반대란 말이야 야 근데 여긴 좀 무섭다 개 짖는 소리가 한몫하는 것 같아 아여기는 한국인 없어 나 무서워 나 갈래 아, 그리고 베트남은 어 마스크를 마스크를 잘안 써요. 그냥 식당이든 어 뭐야? 고구려, 고구려 식당이네 이제 일요일이라 그런가? 다 빨리 닫는가 보다. 나 너무 늦게 나왔다. 아가리네 아무튼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안 쓰고 현지인들도 거의 안써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잘 쓰는데 오히려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써 이유는 나도 모르지 뭐 얘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네 아무튼 뭐 어디 어디 갈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베트남 우승했대. 없다 답없어 몇시까지 이럴려나 뚫고 들어와 소리가 내가 오늘 밖에서 저, 저런 분위기에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또 돈을 안, 뜻, 안 뜯길 자신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배달을 시키려고 그래 그거를 들어갔어 갔는데 어첫첫 첫 그거 주문 그거라고 결제를 하려는데 쿠폰을 사용하래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눌렀는데 계속 디클라인 되는 거야 아니 왜 안되지? 그래서 내가 한네번인가 했어 그래도 안 돼. 아 안되겠다 그럼 다른 집 그거 해보자 주문을 누르니까 여기도 디클라인이야 왜 이러지? 하고, 혹시나 해서 쿠폰을 빼봤다? 바로 돼. 바로 돼. 그냥, 그냥 바로 수락해. 1초도 안 걸렸어. 그냥, 그니까 쿠폰이 싫었던 거야, 얘네는. 그니까, 음. 뭐, 자영업자분들을 그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나, 어디나, 응 음. 집에 나 저거 구글 크롬캐스트 저거 안 들고 왔으면 나 진짜 어떻게 버텼을까 싶다 오늘 영화나 보고 사실 뭐 제일 알찼지 뭐 스노클링도 하고 뭐 음? 배도 타고 오늘은 좀 쉬어도 돼아 그리고 오늘은 소주가 너무 땡기는 거야 소맥 먹고 싶어서 그래서 앞에 슈퍼 갔더니 7만 5천 그러니까 사, 한 4천원 정도 하더라고 처음처럼이 그래서 그거 하나 샀어요. 소맥 야무지게 말아먹으려고 어, 배달이 왔습니다. 진짜 우여곡절 끝에 먹네요. 어, 그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뭐가 메시지가 막 뜨길래 아, 이, 이것만 찍고 봐야지 하고 봤더니 고세를 못 참고 바로 캔슬놓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오늘 아닌가 해서 처음에 이제 취소시켰던데 거기다 다시 시켰어. 물론 쿠폰 없이 그랬더니 얌체같이 냉큼 받아버리네. 자, 이게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게 치, 치킨, 약간 타코 브리또 느낌의 그거 랩이고, 내가 뭐 시켰더라? 해삼 오징어 피자인 거 같은데, 따라 어우, 맛있겠다. 이거! 인스타 감성? 아무튼 다 먹진 못하겠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만.. 3만, 아니 삼만이 아니라 삼백만이니까 만오천원? 만육천원? 이렇게 됐네요 네잘 먹겠습니다 <목소리>